어, 어있 n 그냥, 뽕튀기 리액션으로 나를 시작해. 어렵네. 어우, 대박인데? 이 정도면. 자, 자 와. 와. 와. 우리 야구공따라오 음, 네, 좋아요. 거울에 한층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 한쪽만 들어갔다가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한여름인데 제가 책장이 이제 가을 초겨울용으로 입고 있어가지고 가버려. <웃음> 아, 집에 가. <웃음> 어, 고생습니다 네. <웃음>